2011년도 올란도 차량입니다. 코드가 84번도 있고 엔진경고등도 떴고요 지금 주행키로수는 19만키로가 탔습니다. 엔진경고등에는 어떤것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경고등에는 연료 레일 남녀 고압저압 레귤레이터 제어 성능 높음 낮음 압력 이렇게 떠 있는데요 고장코드는 연료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연료 시스템에서 요구 연료 압력 연료 레일 압력 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료 레일 압력과 요구 압력은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요구 연료 압력은 이제 단위를 환산하게 되면 이제 250바죠. 근데 연료 레일 압력에서는 1300바입니다. 지금 연료 레일에 압력이 이제 그공회전 시엔드도 불구하고 지금 1000바가 넘는 압력이 걸려있기 때문에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노킹이 일어나고 차가 이상이 생긴 겁니다 고장 코드 소거 후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연료압력 레귤레이터 1 제어 성능 압력이 높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고압 펌프에 보면은 그 미터링 밸브라고 있습니다 어, 벨, 그 밸브에 고착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부분이 고압 펌프입니다. 고압 펌프고 그 옆에 요 이제 은색으로 된 이제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 자체가 인내미터링 밸브입니다. 압력을 조절해주는 밸브입니다. 인내미터링 밸브고요. 다행히 쇳가루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인내미터링 밸브를 이제 바꿔놨습니다. 시동을 걸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회전 상태입니다. 아까 들렸던 노킹음은. 언제 그랬냐는듯이 사라졌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장 코드는 들어오지 않고요 요구 레일 연료 레일 압력과 연료 레일 압력 센서가 거의 같은 값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올란도 노킹 소음 이거는 해결이 됐습니다.